그동안 대출이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. 어,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집을 못 사게 한다고 투덜거리고, 그리고 집을 산 사람들은, 아, 집값 떨어져서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 안 나온다. 그리고, 이제 대출 관련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푼다 그러면은, 뭐야, 대출 받아서 집사라는 거야?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금리도 꽤 문제였죠. 하지만, 그래도, 대출 기다리신 분들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는 3월 2일부터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 마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어, 이분들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없앱니다 최근에 2월 10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어,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, 지금까지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어, 주택담보 비율입니다 LTV라고 많이 하는데 어, 규제지역의 30% 그리고 비규제지역은 60%를 적용합니다.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된다 그러면 은 서울의 규제지역 어디 어디 남아있는지 많이 아시죠? 강남상구 용산구 이곳에서마저도 다주택자도 30%는 나오고요. 나머지 구는 이제 60%까지 나옵니다. 그리고 어, 추가로 대출을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, 그동안에 전셋값이 이제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게 되게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2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푼것 같아요 그리고 DSR 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발음이 좀 좋진 않아요. 네. Debt Service Ratio 라는 게 있는데, 어, 여러분들이 버는 1년 동안의 소득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각종 금융부채, 그러니까 빚이에요, 빚.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DSR 이라고 하는데, 어, 아까 LTV를 풀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DSR 규제는, 어, 더 풀지는 않았습니다.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 갔을때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분명히 좀 반가워 하시는 분들 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, 그런 것도 이번 대책으로 조금은 어, 좀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뭐 꿈틀거릴 거다 뭐좀 나아질 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시장이라는게 음 이제 저희가 경제학에서 시나리오에 넣어볼 때는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사실 실제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한두 가지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규제 풀렸으니까 무조건 막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은 자새 아파트 청약도가 바뀐다 라는 내용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